북극의찬 공기가 밀려들고 있는데 그 규모가 역대급이라고 일본 기상청에서 21세기 최대 규모의 한파 미니빙학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일본 아오모리현에서는 37년 만에 257cm 적설량을 보이고 있으며 미가타연순난마치가 1m89cm 나가노현 노자와온생무라가 1m58cm 등입니다. 북쪽에서 유입되는 한파와 겨울형 기압배치의 영향으로 일본 동해 방면에 많은 눈이 내려 적설량이 예년에 최대 5배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본은 무려 하루에 1 m 가 넘는 눈이 내려 쌓인 곳도 있습니다. 효고현아사고시에도 하루 71cm가 넘는 눈이 내려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폭설의 영향으로 교토와 효고, 시가현 일대 1,5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일시 중단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효고현 북부 효노센산에 올랐던 등반객 5명이 120cm가 넘게 온 눈에 하산길이 막혀 조난당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위기관리센터에 정보 연락실을 설치하고 방재담당상 아래 관계부처가 재해 경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규모 차량 정체 체류를 피하기 위한 대처, 재해 발생 시 응급대응 등을 확인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니가타현 순난마치가 1m89cm, 나가노현 노자와온 생무라가 1m58cm의 누적 적설량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작년 겨울에 약 670대의 자동차가 니가타 현간 S도로에서 폭설로 오도가도 못하고 고립되는 사건이 있었고, 고립된 시민들은 화장실과 식사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 지진학자와 화산학자들이 후지산이 올해 폭발할 수도 있으니 무조건 달아나야 한다고 연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 화산 예측으로 유명한 도카이대 해양연구소 나가오 도시아스 개건 교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지진을 보면 후지산 주변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조만간 후지산 분화가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으로 올해 발생할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한파 상황도 심각해 보입니다.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냉기가 중국 대륙을 덮치면서 헤이룽장성의 기온은 영하 4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파전선이 점점 남하하면서 수도 베이징은 물론 상하이와 항저우 등 중국 남부지역까지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국은 이번 추위에 중국 영토의 약 80%가 얼어붙을 것이라며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 황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의 기록적인 한파는 라니냐 현상으로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폭우로 인하여 브라질 남부의 이구아댐과 주시아피댐이 폭우로 높아진 수위를 못 버티고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브라질 기상청은 12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6배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폭우로 지금까지 18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